101 most common d o type verbs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사는 eat, drink, drive 먹고 마시고 운전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이십니다. 자, 이 동사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먹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의 의의는 모르는 단어를 새로 안다라기 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동사지만 이걸 내가 금방금방 그만큼 쉽게 느끼는 것만큼 얼마나 빨리빨리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써먹을 줄 아는가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기본 3종 세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기본 3종 세트 뭔가요? 일단 제가 일반 문장 긍정문 그리고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먼저 긍정문 자 보통 보통 이 그대로 쓰는 경우에 원래 그런 거겠죠? 자 원래 뭘 먹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장 쓸 법한 문장 자 이런 건 어떨까요? I usually eat at home. I usually eat at home. 저는 보통 집에서 식사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t home 자리에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주, 주로 지식, 어, 식사하는 그런 장소를 말할 수도 있겠고, usually를 바꿔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집에서 밥 먹는 어떤 그 빈도, 주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정말 뭐 항상, 거의 식당에서 먹는 게, 없, 어, 먹는 경우가 없다 한다면, I always eat at home. 뭐 이렇게 문장을 바꿔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또, 여러 가지 바쁘거나 사정으로, 밥, 집에서 식사하는 거는 좀뭐 어쩌다 한 번이다. 이런 이렇다면 여러분이 뭐 sometimes i eat at home이라던가 아니면 더 드물게 i rarely eat at home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나는 먹는다. i eat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는지 어 거꾸로 먼저 우리 말로 이런 의미가 떠올랐을 때 바로 이런 문장 말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연습해 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문입니다. 원래 안 먹는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안 먹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할 법한 문장. 자 여러분들 그 먹는 거에 관련된 그 식성에 관련된 식습관에 관련된 문장들 얘기해 볼수 있어요. 우리 뭐는 먹는데 뭐는 안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입맛 따라서. 고기 안 먹는 분들 있죠. 원래 안 먹는 거잖아요. 시식주의자, 뭐 비건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don't eat meat. I don't eat meat. meat 자리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뭐 알러지라던가 뭐 다른 이유로 안 먹는 어떤 음식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네, I don't eat meat. 일단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 이런 문장으로 얘기해 봤어요. 자, 의문문도 해 볼게요. 그럼 원래 먹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제 또 3인칭 연습도 한번 해 봐야겠죠. 이번엔 쉬를 써서. 어, 고기 안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또 어떤 해산물, 생선류 안 먹는 분도 좀 계시잖아요. 그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누구를 이제 초대하는데 어, 해산물 안먹은지 먹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생선을 드시나? 원래 드시나 안 드시나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자, 그분이 여자라면 she. 그리고 자, 우리가 역시 이 do 타 동사니까 누를써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she니까 does를 씁니다. 그래서 does she eat fish? does she eat fish?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다면 여러분이 얼른얼른 얼른 뭐 meat, fish 이런 단어들을 바꾼다던가 주어를 바꿔서도 얼마나 빨리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기본 3종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 이슬, 뭐, 시간이라던가 다른 어떤, 음, 경우에 맞춰서 좀 표현들을 좀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원래 먹는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식사하고 있을 때야 너뭐 먹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먹다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야너뭐 먹어? 이 문장이더라고요. 지금 뭘 먹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ing 동사의 ing 형태를 써서 소위 진행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먹고 있으니까 you are eating. 질문이니까 are you? 그 다음에 뭔지 궁금하니까 맨 앞에 what 그래서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eating? 너뭐 먹고 있니? 너뭐 먹어? 이런 질문입니다. 먹는다는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충분히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ing 가능한 동사고요. 자이이세 어, 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미 지나간 과거. 자 이는요 뒤에 이 d를 붙이지 않는 네, 모양이 특이하게 변하는 irregular verb 네,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a A, T, E로 바뀌어요. 근데이 A, T, e 그 발음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에, A, T라고 발음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예, 틀리지 않아요.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요. A, T로 발음도 하지만 그냥 A, 이렇게도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A, T로 들어도 이게 A, T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얼른 아, 먹었다는 얘기구나 하고 알아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간혹 이제 어하고선 이제 너무 고지고 대로 발음되기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적응 잘못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s로 어, 발음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제 한 일곱 시쯤에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I ate dinner at around s e v e I ate dinner at around s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쉬운 문장들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형이라고 하는 ad form. 자, 에 또는 엣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동사는 마시다, 드링크입니다. 예, 어떤 음식을 먹는 건 우리가 보통 이잇을 쓴다면 음료, 음료들 물이나 음료들은 드링크를 써서 이야기하겠죠. 역시 기본 3종부터 시작할게요. 자, 원래 마신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그 어떤 음료에 대한 어떤 그뭐 취향이라든가 뭐 습관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보통 그 우리 음료,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이제 커피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안 마시거든요 저는 차를 마셔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원래 전 티를 마시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I drink tea but I don't drink coffee 에 아예 긍정문과 부정문 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커피를 드시고 이제 티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I drink coffee but I don't drink tea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뭐 티나 커피 말고 여러분 뭐 드시는 뭐술 종류를 넣어도 괜찮아요 뭐 I drink beer but I don't drink wine 또는 뭐 반대로 I drink wine but I don't drink be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의문문 질문해 볼까요? 그럼 이제 뭐는 마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 뭐 커피 마셔요? 티 마셔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 보통 뭐저 이런 거는 이제 마시냐는 이제 뭐안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사실 그 do you drink 하면 이건 사실은 그래서 음료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 술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do you drink 이러면술 마시냐는 얘기예요. do you drink alcohol인데 굳이 알코올을 안 써도 밑도 끝도 없이 뭐를 마시는지를 안 쓰고 얘기하면 drink는 종종 그냥 술 마시는 걸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론, 만약에 다른 음료를 마신다고 얘기할 거면, 그걸 넣어서 쓰시면, 그때는 술이 아닌 걸로 이해가 돼요. Do you drink tea? 하시면 되는 겁니다. Do you drink herb tea? 우리 허브차 마시나요? 뭐 이런 말의 질문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드링크 이제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있는 또재밌는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드링크 쉬우니까. 우리 그 술을 정당히 많이 마시는 사람은요. 영어에서는요. 물고기처럼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물고기 보시면 어항에서 계속 뻐끔뻐끔뻐끔 하잖아요. 네, 그렇게 뻐끔뻐끔하든지 계속 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Drink like a fish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 표현에다가 지님이 지나간 과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drink가 또 역시 irregular verb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 동사거든요. 이 네, d 안 붙이고 drank로 바뀝니다. 그래서 걔 어우 아주 그냥 술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술고래처럼 마셨어, 술을 엄청 마셨어라는 말. He drank like a fish. He drank like a fish.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동사 이렇게 모양 바뀌는 것도 공부할 때그 삼단인 뭐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eat 같은 경우는 eat, a t eaten e 이렇게 바뀝니다 drink 같은 경우는요 drink, drank, drunk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drunk는요 우리가 보통 뭐 현재 완료 시제라든가 뭐 수동태 이럴 때도 쓰이지만 이런 pp 폼은 또 때로는 아예 형용사 같이 쓰이기도 하죠 네, drunk가 바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pp로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형용사 같이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이 drunk는 아예 그냥 형용사의 의미가 더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술 취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너 취했어 라고 할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e drunk, y o u drunk 야너 취했어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향이면 좀 자주 쓸 법한 쓸 법한 그런 어떤 문장 형태 그리고 그런 이제 표현들 또 아니면 내가 좀 기억에 잘 남을 것들 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쉬운 것들 쉽지만 그런 것들 조금씩 더 해가면서 이렇게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운전하다, drive 라고 하는 동사예요 당연히, 뭐, 운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겠죠. 어, 우리, 아까 제가 드링크 다음에 굳이 특정한 음료를 쓰지 않으면 그냥, 그냥 술 마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drive도요, 뒤에 별 얘기 없으면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 거예요. 특정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다른 뭔가를 운전한다면 이제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은 제 승용차 자가용 운전하는 거겠지만 뭐 drive a truck, 트러, 어, 트럭을 운전하다. Drive a bus. 하면 버스를 운전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 drive도요 또 기본 삼종 얘기해 봐야겠죠. 원래 운전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예요? 운전해서 뭐 출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반복되거나 계속 원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근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rive to work. I drive to work. 많은 분들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by를 써서 하는 표현들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할 때는 by car, 버스로 할 때는 by bus, 뭐 기차로 by train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근하다 할때 우리가 또 go to work 많이 쓰다 보니까 I go to work by car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드시는데 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안 써요.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냥 일상적으로 잘 쓰는 별 아닙니다.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어, 보통 그냥 운전해서 출근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어떤 그 운전하다라고 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 걔를 문장의 중심인 그 동사, 어 동사를 그냥 운전하다를 집어넣어서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drive 운전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To work 이제 직장으로. 여기서의 work은 이제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으로 갈때 운전한다? 이게 바로 이제 운전해서 출근한다가 됩니다. I drive to work. I drive to work. I 이 표현 너무 잘 쓰니까 그냥 통째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드라이브 운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또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 ING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우리 또 드라이브, 그러니까 ING로 쓸 일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운전하다가 이렇게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자그 문장으로 해보자고요. I'm driving now. I'm driving now. I'm driving now.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자 이런 문장이죠. 우리 부정문은 명령문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앞에 don't를 붙이시면 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부정명령문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직전에 했던 drink하고 함께 더해서 이표현 알려드릴게요. don't drink and drive. don't drink and drive. 자 이거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라잖아요. 이게 그대로 우리말로 음주운전하지 말아랍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주 그냥 어떤 구호나 표어로이 Don't Drink Drive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함께 그냥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Drink하고 Drive를 같이 집어넣은 이유가 이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법한 그런 문장들이죠. 어,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운전하지 마세요. 자, 이런 말들은 그냥 여러분 이 일일이 영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통째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자꾸 좀 많이 좀어 듣고 말하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drive를 시간의 무대를 이미 지나간 과거를 한번 옮겨보죠. drive는 예, 역시 또 불규칙 동사기 때문에 이디 붙이지 않고 모양이 예, 특이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drive에서 예, drove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drive 다음에 제가 별일 없으면 당연히 차를 운전한다고 했잖아요. 뒤에 내가 어 얼마만큼 운전했는지를 또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drive 뭐100 miles, 100마일을 운전을 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내가 300마일이나 운전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I drove 3 0 0 l e s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번엔 그 이제 히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는 어제 300마일이나 운전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빠나 뭐 오빠가 어제 운전을 엄청 많이 했어. 몇길로 뛰었어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이제 miles를 썼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킬로미터가 좀더 편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miles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그냥 miles를 넣었습니다. 그는 어제 300마일이나 운전했어요. He drove 300 miles yesterday. He drove 300 miles yesterday. 자 다음으로 동사는 제가 동사 모양 변하는거 3단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어, 원래 모양,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하는 모양, e d f o r m 제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 모양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drive는요. drive, drove, driven으로 바뀝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drive라는 동사 쉽지만 입으로 많이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초급 학생들 이 driven 보시면 driven으로 굉장히 많이 잘못 발음하세요 네, driven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쉽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잡아가자고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단 driven 기억하시고요 driven도 어, 연습할 겸 해서 이번에 have pp 문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have pp 문장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랬죠 어, 거기다가 이제 부정문으로 해보면 은 부정문으로 얘기가 되면요 은 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안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언제가 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 단한 번도 안한 것들은 다 have pp의 부정문으로 얘기합니다. 단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그냥 not, 안 쓰고 좀더 강조해서 never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I've never driven.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난 전에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보통 제가 drive 다음에 특별히 뭐를 쓰, 넣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이라고는 했는데 여기서는 자동차 운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 자체는 자동차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강조된 거잖아요 여기다 한번 칼을 넣어볼게요 I've never driven a car before I've never driven a car befo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장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집에서 밥 먹어요 I usually eat at home. 저는 고기는 먹지 않아요. I don't eat meat. 어, 그 여자분 생선 드시나요? Does she eat fresh? 너 지금 뭐 먹니? What are you eating? 저는 일곱 시쯤에 저녁을 먹었어요. I ate dinner at around 7. 전 차는 마시는데 커피는 마시지 않아요. I drink tea. But I don't drink coffee. 술 드시나요? Do you drink? 그는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He drank like a fish. 너 취했어 You're drunk 저는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I drive to work 나 지금 운전 중이거든 I'm driving now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Don't drink and drive. 그는 어제 300마일이나 운전했어요. He drove 300 miles yesterday. 전 전에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I've never driven a car before.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at, drink drive, 동사 세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쉬운 동사라도 여러분 항상 문장으로 잘쓸수 있어야 우리가 쉽다고 라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문장들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